3월 14일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3분 차이로 연속 발생을 한 후에 이틀 계인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틀 계인 3월 18일에는 일본 동북지역 이와테연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0일에는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번이나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두 가지 지진의 패턴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마모토 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더큰 지진이 오는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을 잡듯이 같은 경우의 지진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작년 2월, 3월은 뉴질랜드에서 규모 7-8클래스의 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세계 각지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3개월 정도 세계에서 대지진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3개월 후에 6월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의 패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 12월 26일 일요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진도 9.0의 지진은 뉴질랜드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있은 3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불규칙한 지진 현상 속에도 어떤 규칙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형 지진은 어떤 단층선에 따라서 또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지질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동안 발생한 최대 지진은 20세기 중반에 몰려 있으며 이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진도 전염되듯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지진 단층이 인접 단층의 압력을 가해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707년 일본에서는 32시간의 시차를 두고 두 개의 인접 단층이 교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